많거든요. 네, 어 Marry me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질문이 좀 많으면 그럼 몇 명이랑? 니까 네. 안돼 안돼. 피자를. 안돼 안, 돼. 안 돼. 피자를 어떻게 부탁 하고 싶어? 나나나나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무시해 <박장> 무시해. <목소리도> 현장 딱 취망 <목소리도> 표정으로 해가 어떻게 해 해야 돼 <목소리도> 댓글이 되게 하네슈 오빠 이빨 <웃음> 아이 진짜 대박이네 댓글이. 어. <웃음> 읽어줘요. 아이, 양기, 양기, 양기, 양기, 양기맨. 음악에 맞춰져 있고, 음악에 맞춰져 있고, 진짜 얘는 가수로서, 뭐 <웃음>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해 보이는 구풀 정도의 사람입니다. 어, 음악밖에 모르는,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. <웃음> 반대로 해, 할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. 없는... 말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센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자, 뭐 사람 못 바꿔 자아요들이야이왜이래이왜 <웃음> 왜 그래? 그래. <웃음> <웃음> <이거 왜 웃음> 그래? 야 이거 색다른 재대로 야, 아니뭐 아니 우리 사람 쓰는 <웃음> 왜왜 <웃음> 왜, 이걸 썼어요? 그러니까 내가 윤기야 이름 다 같이 해주면은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아주 좋아 죽지 진짜. <웃음> <웃음> 잘할 수 있어. 와. 나는 이번에 윤기야. <웃음>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. 팔살인데 봐봐 왼쪽 눈 가고 오늘볼보안 된다니까? 알겠어요.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 <웃음> 이제 이런 거 안다고요. 이런 사람이 <웃음> 방사선 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어, 자랑스럽지 않는다니까 <웃음> 우리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아빠 아세 아빠 아세. 네. 생일 축가합니다. 생일 축가 합니다. 잘하고 있는 기생이축하합니다 아예 라이브 고선정답 라이브 고선 Watch live goes on. 어 어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끄덕거리면 되게 이상해 기분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발이 늦었어. 아. 예? 발이 늦었어. 뭐야, 뭐야? 아, 나이스. 아, 예? 어디 었어요바지바지 야. 아, 여기 실패했잖아. 실패했잖아. 아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있어. 탄다고? 잠깐만. 잠깐. 만 야, 이게 이게 아. 더. 아, 씨. 야, 타는 거좀 에바지. 손,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. 어? 손이 두개없어 있는데? 잠깐만. 잠깐만. 잠깐이니야만지민이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어 네, 에이, 에 에이, 에이, 야, 와, 형, 진짜, 와, 진짜, 형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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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보이는데 목줄 못들어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주 별로 아무 생각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 주민이 나뭐안 보이니까 몰라 잘 지금 유기가 <웃음> 뭐, 할아버지처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너무 할아버지인데? 너무 할아버지야. 아, 야, 이제 눈도 침침하냐야이리가 이렇게. 리가 이렇게. 이이이이이이렇 이렇게. 아이언맨이 무슨... 뭐... 순수하네요. 네. 음. 순수해. 음. 아, 아이언맨 날아가고 <웃음> 아... 아... 어, 그... 뭐 많았는데... 음. 있어요. 저기... 저기... 저아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고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이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고 저기... 라고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기 저기... 기저이 저기... 저기... 저기... 기이 인제 저라어아 어, <목소리> <나도 목소리> <깨질 순간. 목소리> 노래 좀느섭다는생각는데요 아니었구나. 아니, 나의 착각이구나체 아, <목소리> 보여주는구나. 음이 왜 이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자 ,가! 목소리> 촬영하고 지금 하나도 못 지웠어 대기만 네, 네. 하고 있어. 야 진짜 사악한 미지 하나 만들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살는 사람 없었어 뭐뭐뭐 뭐, 뭐. 일단 딸기 바나나 포가 사기입니다 딸기 아, 바나나 조금만 이란 말 여러분 놀라지 말자 신경적입니까? 놀라지 말 뭐 그렇지 않을까요? 고양이들 뭐 귀찮은 거안 하고 하기 싫은 거안 하고 <웃음> 자기 할 것만 하고 <웃음> 약간 이런 점이 저도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 게 귀찮게 안 하잖아요 뭐 약간 그런 점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요? 이 고양이 같음이 너무 좋아요 <웃음>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적이다 알겠다.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아, 진짜. 어, 진짜 도와주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은 그랬어 지금 황밥 짜끝자 아니, 진짜 안, 안 도망갈게 안 도망갈게 우리 함께.